님들 매매기법이란거 엄청 좋아하시죠? 아마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매매기법이 주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맞죠? 물론 게임에서 매매기법이란 게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매매기법이란 건 게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때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매매기법 고자체가 게임의 성공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 님들이 가지고 계신 매매기법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오늘 게임의 구조를 통해서 가르쳐드릴게요. 물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매매기법도 하나만 가르쳐드리면서요. 그럼 먼저 게임의 구조를 통해서 게임 당사자들의 본능을 함 확인해본 후 그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매매기법을 찾아보죠. 먼저 게임의 각 당사자들의 본능을 함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수 시에 각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물론, 대주주나 투자자 모두 되도록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매도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겠죠. 대주주나 투자자들 모두가 되도록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매도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럼 님들은 요걸 통해서 게임의 모든 당사자들은 주식 매집기와 매도기에 주가와 거래량에 대해선 같은 본능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게임 속의 현실을 함 살펴보죠 어떨까요 과연 이들 모두가 자신의 본능대로 게임을 하게 될까요 물론 아니죠 대주주야 그들의 본능대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금융 자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태반이 자신들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즉 자신의 매수가 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본능과는 정반대로 게임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게임 속에서 누군가가 님들의 본능을 억압함으로써 님들의 행동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랍니다. 즉, 님들은 항상 게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게임의 구조상 투자자의 상대방은 대주주밖에 없으므로 그 누군가라는 존재는 바로 대주주를 의미하지요. 자 그럼 대주주가 어떤 방법으로 민들의 본능을 억압하는지를 함 살펴보죠. 전에 대주주와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는 세계의 축은 각기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그두 세계에는 일방향성 시간이라는 축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실 테고요. 자 그럼 이 게임의 구조를 통해서 함 생각해보세요. 대주주가 뭘 사용해서 님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주주는 그들이 존재하는 세계의 축인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모든 게임의 당사자들의 세상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일방향성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님들의 본능을 억압하며 또 님들의 선택을 자기들의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어느 종목의 주가가 님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됐을 때 님들은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생기시겠지만 최소한 본전 생각 때문이라도 걍 버티고 싶으실 거예요. 이건 님들의 본심이자 본능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들은 이런 상황의 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즉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시간이라는 걸 활용해서 결국 님들의 본능을 마비시킨고 종국의 님들 스스로 님들의 본능과는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정상적인 게임에서도 항상 일어납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죠. 맨날 줄줄 흘러내리는 차트 아님 거래량 없이 뚝뚝 떨어뜨린 후 일명 잔디밭 깎기라는 짓을 장기간 하는 차트들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님들이 본능이란 것에 충실하기 위해선 어떤 식의 게임 운영을 해야 할것 같나요? 그야 물론 님들은 주식의 매집기엔 주가가 낮을수록 매수강도를 높여야 하고 주식의 매도기엔 주가가 높을수록 매도강도를 높여야 할 겁니다. 즉 대주주의 본능이 표출되는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에 따라서 님들의 매매 방식과 매매 수량을 님들의 본능에 맞춰 변화를 줘야 한단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전제로 님들이 게임상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님들이 만약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게임의 준비 과정을 통해 님들이 참여할 게임의 시간과 종목을 골랐다고 함 가정해보죠.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점이 주가 바닥인지는 모르나 추후 시세차익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그 지점은 통과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섰다고도 가정해보고요. 자 이젠 님들은 실제로 매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님들이 어느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하시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님들이 매수하시는 종목의 현주가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고로 님들은 주식을 매수할 땐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님들은 낯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고로 님들은 주가가 낮아질수록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님들이 어떤 주식을 실제로 매수할 땐 말이죠. 꼭 분할 매수를 하되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수록 그냥 손절로 토끼는 것이 아니라 꼭 매수 강도를 더 높여 추가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세차익이 만들어진 후 매도기에는 매집기의 정반대가 되겠죠. 암튼 주식 매집기엔 이 방법만이 불확실한 게임상에서 님들이 자신의 본능을 지키며 게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님들은 기본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님들이 게임상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집한다고 함 가정해보죠. 그럼 대주주의 상황은 어떨 것 같나요? 님들이 본능대로 주식을 저가에 왕창 쓸어담고 있으면 대주주는 과연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대주주도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님들이 아주 소액으로 고런 짓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음 대주주는 엄청 화가 나게 되겠죠. 또 그런 대주주의 심리상태는 추가주가 추가 하락으로 연결될 테고요. 자, 고롬님들이 주가바닥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시점에 게임 상황을 함들여다보죠. 어떨까요? 매집기엔 대주주가 투자자들의 본능을 억제시키는 기간이죠. 고로 대주주는 짧은 기간에 큰 폭락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님들의 본능을 억제시킬 것이므로 거래량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또한 게임이 법칙에 익숙하지 않은 님들의 경우 대부분 폭락이 진정된 종목 즉 대주주가 시간을 이용해서 님들을 털어내려는 종목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크므로 님들의 매집행위는 대주주를 자극할 확률이 엄청 큽니다. 마약 님들이 대형주에 소액을 투입하신다면 그래도 좀 나요. 하지만 중소형주에서 이런 짓을 연속적으로 그것도 주가가 내릴 때마다 매수강도를 키우면서 이런 짓을 하신다면 아마 님들은 님들이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킨 만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확률도 엄청 커지죠. 물론 주가와 시간을 통해서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일까요? 본능에 반하는 게임은 안 된다고 하고 또 본능을 추구하는 게임을 하려고 해도 위험하다고 하니 답답하시죠. 바로 이럴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매매기법이란 거예요. 즉, 님들의 본능과 대주주의 본능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할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매매기법이란 얘기죠. 먼저 매매기법이란 걸 간단히 정의해 드린 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님들이 대주주로부터 본능에 반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이죠. 님들도 계속해서 대주주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드시며, 님들의 본능을 충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고로 매매기법이란 것은, 님들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전술적 기법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님들이 대주주에게 그들의 본능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란 얘기예요. 고로 바른 매매기법은 항상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존재하여야만 하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른 매매기법이란 걸 사용하면, 어떤 게임이 발생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님들이 게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어느 종목을 게임의 종목으로 골랐다고 가정해보죠. 고 종목은 3,000원 고점을 찍고 현재 1,000원 금방에서 헤매고 있다고도 가정해보고요. 물론 님들은 해당 종목이 추후 현재 가인 1,000원 이상에서 시세 차익을 만들 거란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가정도 필요합니다. 리구 님들은 이 종목이 최대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했고요. 고로 님들은 1,000원부터 500원까지 주가가 5%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내려갈수록 매수량도 두배씩 키우기로 했다는 가정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매매기법이란 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혹 님들 중에 분할 매수하고 또 주가의 반비례에서 매수량을 키우므로 이것도 매매기법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나 이건 절대로 매매기법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아까 정의해드린 대로 매매기법이란 것은 항상 그 속에 매도와 매수가 공존하면서 대주주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여만 되기 때문이죠. 고로 이런 상태의 게임에선 매도란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님들은 지금 매매기법이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님들의 게임에 매매기법이란 게 존재하게 하려면 뭘 넣어야 하죠? 물론 매도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함이미대로 넣어보죠. 전 각기 다른 가격에서 매수될 주식들이 각각의 매수가 대비 3%의 이익이 발생했을 땐 바로바로 바로 해당 주식들을 매도하기로 할 겁니다. 물론 매도된 후 다시 주가가 하락할 땐 처음 매수한 가격보다 2% 밑에서만 처음 매수한 양의 70%만 재매수한다는 규칙을 첨가할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죠. 이젠 주식매집기의 님들의 게임 속엔 님들의 본능을 추구하는 매수원칙이란 거 것에 님들의 본능에 반하는 매도라는 요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즉 님들은 자신의 게임의 매매기법이란 것을 사용하게 됐단 얘기죠. 그럼 님들의 매매기법이란 게 대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 생각해보죠.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대주주는 항상 자신들의 본능에 충실한 게임을 추구합니다. 고로 주식 매집기엔 되도록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아무리 주가와 거래량과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 해도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죠. 고로 이들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지친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겁니다 당일 최저가의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대주주의 본능과 가능한 많은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대주주의 본능 속에서 님들은 대주주에게 주가와 주식 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즉 대주주가 갖는 본능 속에는 주가와 매집량이라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상황을 님들이 매매기법이란 통해서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것 같은 소액주주가 대주주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게 재밌지 않냔 말이에요? 맞아요. 매매기법이란 걸 사용하면 님들의 본능에 충실한 게임을 할수 없을지는 몰라도 게임은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님들의 게임에 매매기법이란 게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님들의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함 살펴보죠. 주가가 님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님들이 매수를 시작한 후약 2주일 뒤에 800원만 찍고 바로 장기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님들은 님들이 처음에 매수하고자 했던 수량을 다 매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즉 님들은 해당 종목에서 님들이 원한 시간만큼 게임을 버리지 못하게 될 거란 얘기죠. 하지만 별 손해는 없겠죠? 아마 매수한 수량이 작아서 좀 그럴지 몰라도 님들은 약간의 수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즉, 게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단타로 용돈만 벌고 나온 꼴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주가가 님들의 예상을 넘어 300원까지 빠졌다고도 함 생각해보죠. 이럴 경우 님들이 예상한 것보다 주가가 더 빠졌다고 님들이 불안해하게 될까요? 잘 계산해보세요. 님들이 이런 식의 매매기법을 사용하며 게임을 즐기시게 되면 님들은 추가 하락을 더 기원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즉 처음에 님들이 생각했던 최악의 주가보다 더 빠진다 해도 님들은 추가 매수로 대응할 자금이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게임의 시간이야 님들이 예상했던 것보단 좀 길어지겠죠 하지만 님들이 게임의 시간을 고려할 때 이미 30% 정도의 여유를 두었고 또한 매매 기법을 통해 추가 매수 자금마저 들고 있으니 아마 그다지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님들이 예상했던 500원만 찍고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 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고로 님들의 게임은 위둘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실제로 추후 님들이 게임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신다 해도 본의 아니게 단타만 치고 나오시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고로님들은 게임의 법칙에 익숙해지시면 실제님들의 자금 능력을 넘어서는 다수의 종목에서 게임을 치르시게 될 겁니다. 요건 게임의 안정성을 좀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자금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꼭 고려해보셔야 될 문제지요. 물론 이건 님들이 얼마나 익숙해지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요. 자. 그럼 정리해보죠. 마약 님들이 이런 식의 매매기법을 님들의 게임에 적용하신다면 님들은 게임의 기간 중에 주가 하락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기다리시게 되는 날이 많을 거예요. 이것 좀 재밌지 않나요? 함 직접 해보세요. 진짜로 처음엔 님들 스스로가 엄청 갈등이 될 거예요. 즉 단타로 먹고 나갈 것인가 아님 내 판단을 믿고 한큰 돈을 걸고 게임을 계속하는 게 좋은 건지 님들 스스로도 엄청 갈등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간에 님들은 게임의 시간 동안 대주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님들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주주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게임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란 것에는 말이죠 게임의 당사자 그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일방향성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고로 게임은 항상 이 시간이라는 요소에 지배받으며 그에 따른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게임이 흐름이라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흐름에 역행하는 매매기법이란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매기법이란 제가 오늘 임의대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게임의 흐름을 돕기 위한 전술적인 테크닉에 불과하죠. 한마디로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대주주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더 하위 개념의 행위라는 겁니다. 암튼 이점 참고하시어. 추후님들이 대주주의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매매기법만을 배우려고 광분하진 마세요. 아셨죠? 참고로 단탈한 것도 요런 대주주의 복합적인 본능을 이용한 매매기법을 사용해야만 해요. 그리고 대주주의 선택이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를 땐, 즉, 단타 치다 물렸을 때 일시적으로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야 하고요 물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만 이런게 가능하겠지만요 암튼 게임의 구조를 아시고 또 해당 종목을 아시는 상황에서 유연한 마음으로 가볍게 단타를 즐기시면 단타 치다 물렸다고 흥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엔 그동안 못한 얘기 중 아주 일부만 간단히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님들께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더 근본적으로 설명드린 후 그동안의 제 얘기를 끝낼까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